안녕하세요. 두바이 엑스포 모빌리티에 위치한 한국관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머스트 비지스로 랭킹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파빌리온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뿌듯한데요. 그럼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두바이 엑스포 파빌리온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보실까요? 한국관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매번 대기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으로 입장하면 오른쪽으로는 오픈 무대를 보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1시간에 한 번씩 퍼포먼스 쇼가 진행되고 있어요. 무대를 뒤로 하고 바닥에 하얀 줄을 따라 들어가면 개개인에게 모바일을 대여해줍니다. 기계에 내 사진을 찍어 아바타를 만들고 이름을 기록하면 본격적으로 한국관을 즐길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는 한국관 곳곳에 설치된 모바일 a r 을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장에서 관람층까지 이동은 에스컬레이터로 해요. 관람층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스핀큐브인데요. 피 1597개의 큐브가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이 화려함과 역동성은 엑스포를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누워서 한국을 감상할 수 있는 버티클 시네마관이 있는데 빈백에 누워 천장에 비치는 세로 영상이 압도적이어서 엄청 웅장하고 임팩트있게 한국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곳곳에 자잘한 재미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2030년 한국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진행을 위해 부산갈매기가 여기까지 날아왔더라고요. 한국관 1층에 위치한 기념품 샵 2층 식당은 한국관을 구경하지 않고 바로 입장도 가능해요.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반갑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와 소주 등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제일 반가우실 겁니다. 기념품 샵에는 부채, 마그네틱, 지갑, 그릇 등 되게 되게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연필코너에 외국인들이 한글로 본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그 풍경이 제일로 이색적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투어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두바이에 방문하셔서 직접 투어를 하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두바이 소식을 전해봅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서 잘 봤지? 날잘 지내고 있어? 앞으로 두바이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며 이곳 소식 자주자주 업로드할게요. 언제나처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